난내 여자 뒤에 무거운 짐 주는 거지. 여러분. <웃음> 머리스 일아줄게요 제자의 성공. 요즘 뭐예요? 요즘 뭐예요? 저요? 네. 아. 아, <웃음> 아 이거예요?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웃음> 저는 네. 그냥 뭐 살죠. 정훈이는요? 진짜 요즘 뭐해?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요즘 막 바빠? 요즘 뭐도 촬영하고 아니. 그래? 아니. 나 그냥 집안에만 있는데. 아, 요즘 나랑 데이트. 해아 진짜? 응. 어디 가요? 어디 갔었어요? 모텔. 모텔? 어땠어? <웃음> <웃음> 거품 목욕했어. <웃음> <웃음> 근데 시밀러룩 입고 갔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시밀러룩 입고. 아, 맞지. 나 그, 핑크셔츠. 핑크 아. 아니 근데 어. 아 사람들 너무 하는 게. 나티괜 그때 되게 이쁘게 잘입었잖아 응. 근데 그 댓글에 뭐핑크대지아 <웃음> <웃음> <핑크돼지라니, 씨. 웃음> 오늘, 오늘 괜찮아. 아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좋아 아이 비키게 하려는데 는데 <웃음> 미안해 둘이 조만간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면 누가 이겨? 회사들 직원으로서 내가 지지? 우리 가요? 우리 촬영 2시간남아가지고 응. 시간이 남길래? 데미지 마아 진짜 가지 마요 제가 갈게요 차라리 저랑 정훈이 갔다 올게요 네 네? 네저 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 나 이거 한번 가보고 싶기는 잠깐만 했어요. 잠깐만 난내 여자 뒤에 무거운 짐 부는 거 싫어 내가 해야지 내가 더잘 어울리잖아요? 저랑 정훈이랑 데이트할 겸 갔다 올게요 네? 슥 갔다오죠 네. 그래 이것도 컨텐츠 보으려고또지 컨텐츠..컨덴..컨덴..컨덴.. <웃음> 그니까 러이 컨텐츠, <웃음> 컨텐츠, <웃음> 그러니까, 이 컨텐츠 <웃음> 괴물들 그니까 러 컨괴 컨괴 아 진짜 야아 진짜 괴물다 갔다오자 이거 갔다 올게요 뭐 마스크도 쓴 김에 <웃음> 맞아 근데 음. 뭐 배달할 게뭐 있어요? 뭐예요 치킨집에다 이제 전속으로 배달하거든. 어 진짜? 어, 아 저번에 그 당치때? 나는 정해진 업장이 있어. 아무데나 가지 않아. 어, 어. 당치때, 구로점, 전속 배달로. 오늘 한번 배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건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쉬세요, 죠. 가요. <웃음> 이렇게... 쉬세요. 오늘의 앵글은 이건가? <웃음> 아 이거구나. <웃음> 해주세요, 너 네츠코야? 어, 나 네츠코. 김현락아, 네츠코네요. 제가 탄지로 할게 요 탄지. 로 <웃음> 가자 저는 네 그래, 가자 갔다 올게요 가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야,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받아? 거기 가서 받아야 해요 아 오케이 아. <웃음> 우와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야 오우 대박 당신은 지금 치킨 댕니 상치댕 상치댕 기대가 돼요 지금 치킨 오.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순 없어요 네 아. 방해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릴까? 응. 이런데서는 약간 조금 그런 거 그런 거지. 붙고 있어봐. 뭐야 이게? 몰라. 이게 뭐 하는데? <웃음> <웃음> 야. 좀 관심 좀 더. 그리고. 얘가 자꾸 나한테 관심 받더라고 이상한 거. 지어 어. 어? 약간, 약, 아 정훈아 어, 멋있다. 약간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이런 것도. 유진아 폰을 다 불러봐. 왜 그래? 어정리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느낌. 피곤해 요 피곤. 귀가 <웃음> 간지러운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나름 최선 다 했다고? <웃음> 어 너무 재밌어. 아, 안 거예요, 너무 어, 하나도 안 재밌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다. 나 하나도 안 재밌는 거야. 저렇게 거짓말 못 하는 여자 처음 봤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안마해주잖아. 웃음> <저 상황극>. 그만해. 내가 안마 해주잖아. 저상황극 그만해. 내가 뭘 그만해? 너가 너무 나한테 결혼을 보치는게 너무 힘들어 난 결혼을 보치지 않았어 넌 뛰쳐나가 창문에 있어 딸이 미 달인처럼 대화화를 돌리는 법도 <웃음> 우리 휴게실에 가있자 아, 아! 휴게실도 여기 있어? 있어요? 아, 어. 배민 라이더스 저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당신 땡! 시켜드세요 저희는 배민 커넥트예요 걸어가 아, 저희는 배민 커넥트 여러분 치킨 드시고 싶지 않나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웃음> 왜? 진짜 잘한다. <웃음> 진짜 잘 풀어. 자, 다 튀겼답니다. 오케이.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아, 제가 뵐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그냥 이거부터 넣어요? 네. 어, 냄새 봐. 빨리 식기 전에 배달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리고 장지땡에서 저희 기사님들 먹으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겠어서 솔직히 하나만 먹고 시작하면 안 돼요? <웃음> 야 내가 좋아하는 오도독박이다 한두개 <웃음> 음 먹어야지 어, 어 에스코 에스코 빨리 시키 전에 배달해야해 네. 가자 빨리 왔어 아, 여기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가자 아나 지금 약간 사용감이 생기는 것 같아 나도 식기 전에 응. 가끔씩 배달하다 보면 이렇게 어. 이런 거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 그 삼촌 고생한다고 막 요구르트 주신 분도 계시고 귤 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 아 소중하네 소중하네 당체쟁도 이렇게 서비스로 자, 조금 튀기고 남은 거 이런 거 주시잖아 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 감동이네 감사해요 진짜 인류의 상승 인류의 상승 어. 치킨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은 또 따뜻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파워 워킹 여러분에게 행복함을 선사 위해 저희가 달려갑니다. 그, 열심히 하시네요. 치킨 따스텔드 먹어야 함. 인정. 그 이제 주문 요청사항을 확인해야 돼요. 자세한 주소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201동 600. 아, 어, 이거, 심히 안전하게 와달래요. 오케이 렛츠고 문 앞에서 두고가주세요 이런 멘트는 없었나요? 그냥 조심히 안전하게 와달라고만 써져있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문 두드릴래요? 너가 해 처음엔 아니야 너가 해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나는 이제 꺼낼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시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문지 알지? 마시켜주세요 음... 남자분이었으면 좋겠다 여자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남자분이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여자분이었으면 진짜 <웃음> 무한지신이게 <웃음> 다 부지럽다 부지럽다 <웃음> 와어 아이들이 아주 저도 예. 저도 저럴 도저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진짜 한때 놀이, 놀이터를 다 씹어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 설렙니다 <웃음> 치킨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배달 성공 허허 <웃음> 성공 근데 근데 시키셨던 분이 응. 아. 우리 너무 어리고, 어. 어린애들이라 자꾸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해, 너한번 보고, 나한번 보고. 어, 약간 우리 장애, 어. 사연 있는 장애 느낌으로. 아, <웃음> 남매죠? 사연은 남매. 남매 느낌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이 어린 학생들이 네. 얼마나 힘들면 둘이 같이 할까. 아무튼. 배달 클리어! 깔끔했어요. 제가 어, 깔끔. 아, 딱 꺼내고, 맞아. 그리고.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한국 해결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네, 내가 저는, 배달해 온음식을 맛있게 저는, 드신 모습. 네, 저는 또 드립이라도 좀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웃음> 보람차다, 보람차. 아, 보람차요. 네. 자, 이제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344도? 다 아, 뒤집. 4 4도 어, 못생겼어 아, 아까 드신 거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니까. 나도 보람, 예쁜 유진이 봐서 행복해. 여러분, 아, 행복해. 머리수 담아줄게요. 근데 이게 응. 참 보람이 있네요. 네. 맞아요.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생각하니까 응. 한 걸음을 가고 싶은 맞아.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급할 일수록 천천히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배민 라이더스, 배민 네. 커넥트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끼니는 먹으시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국 챙기시기 약속. 약속. <웃음> 끝났습니다. 어. 아, 오늘도 보람찼네요. <웃음> 너 제가... 이제 슬슬 지쳤구나? <웃음> 아니 아니에요. <웃음> 어. 뿌듯 뿌듯합니다. 네. 아, 슬슬. 배가 고프네요. 그니까. <웃음> 아, 맛있는 치킨 냄새맡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졌어요. 정신이 흥미해. 오늘도 또 맛있게 드세요라고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배달하면서 있긴 한데, 배달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이제 어. 만나네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길을 또 물어보고 맞아 또 그걸 또 배달하고 이런 음. 점이 되게 약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어, 약간 하는 게 게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게임이죠? 어, 배달 오면 하고 약간 MMORPG 느낌? <웃음> MMORPG 느낌이라고 <웃음> 고생했으니까 밥 같이 먹으러 가죠 배고픕니다 갑시다 예. 렛츠고! Okay! 리플라이브 끝!